얘리빠붙 붙신 거요기산산 아이들이랑 동동지식나야 아. 살아 나야 돼. <놀라> <놀라> <놀라> 자 여기다가 이제 달러. 이제 차리이 날라가라. 음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, 이거, 거고화또 붙었네. 어, 아니, 어,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안 돼! 어, 음, 네 이리네. 잡어 그래도. 아예 안돼. 어, 왜 하필 그날로 가 그래? 음. 너 정감이 나! <웃음>